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좋더나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죽고싶어? <웃음> 죽고싶어 들어와 안죽죠 안죽죠 아 이거 딱 명장 올려야되는데 아 까비 아, 진짜. 아, 지금 벌써 12시 지났네요. 추천 다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탑, 뭐하지? 이번에는. 사이언 했으니까. 어, 이번 판은. 리븐들까? 피오라도 괜찮고. 근데 피오라는. 붕어공 K.R.K. 민술 커라키님 추천 정말 감사합니아 시청 감사해요 오케이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됐다 어차피 탑인거 이렇게 하자 방송 소리가 내롤 소리가 크네 좋은거죠 어제 목소리 들으면서 또 이제 롤을 할수 있다는 점 그런 점 좋지 카직스인데 이거를 봐줄까? 봐줘야되나? 봐주자 어. 니달리니까 또올 수도 있거든요 오면은 일단 죽여야지 이달리. 아 근데 탑퀸인데. 미니언들이생성돼끼어내냐 자동차가 서면 뭐게요? 와드를 해주고 갈까? 와드를 해주고 가고 니달리니까 이거 어쩔수 <웃음> <웃음> 괜찮 괜찮아 아 이를 너무 빨리 썼다 아 진짜 근데 거의 뭐 때린듯이 이렇게어 미니언이 때려주니까 좋네 아아 아, 그만 때려 아프다 아내너 죽일거야 뭐. 진짜 너딱 가구해 너 크면 너 진짜 어? 가만 안둬아 CS 아 CS 으아 아 아프다 너 W 나오면 너 진짜 가만 안둬아 쫄아서 너무 많이 맞으니까 쫄아버립니다. 오케이 날씬.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다 쳐주고, 아, 오케이, 이제 퀸, 퀸, 너 죽는다, 죽는다, 평타, 평타, 나이스, 킬각, 아 지렸다, 그의 킬각. 지고 정글만 안 오는데 정글만 안 오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아 진짜 다 밀고 집에 가는데 이도 엄청 보는 건데 맞다 큐 정타 정타 아 나이스 빼빼빼빼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잘한다 이 카직스. 어, 아. 와 나이스. 이제 퀸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돼. 드론은 려 들어는 받나. 3류 군류가 없는 아 저거 설마 죽나? 아 죽었네 이제 궁 나오면은 퀸 그때부터 이제 진짜 어, 못 본다 그냥 내볼틈 없이 바로 사망 방타? 방타? 방타? 이득 마이바타 이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게 반했음. 저것도 딜이 되네? 와, 아군이 당했다 오케이, 사도류. 나 이제 클 났다. 나 이제 궁 나왔고, 어, 뭐야? 넌 뭐야? 갑자기 요스티어 나오네? 그럼 살해야지 아, 진짜 너무 부른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저퀸 자식. 저기 학살. 밀어버려. 죽어라 이 자식아. <웃음> 아 진짜 너무 깝쳐 나한테. 너 진짜 죽고 싶어? 아 친구까지 부르고 말려 진짜. 내 친구 와도 아무것도 못했다. 아, 재밌다. 이것이 행복놀이지. 진짜 내딜 보고 깜짝 놀랬을 거야. 퀸 뭐야? 이러면서. 퀸. 어, 뭐야? 이러면서. 리본 왜케 스 어, 사도류? 뭐야, 이거? 이러면서. 되게 벌벌 떨겠지. 빨리, 빨리. 아, 녹턴... 쿵쓰겠는쓰 아프지만... 어... 이렇게 가고... 잘죠... 아... 고 있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개이득... 아주... 감사하구요... 아... 나이스... W가 먹혔었나보다와 안먹힌줄 알았는데 아주 나이스 와 기득이다 진짜 와 나아이스 야 녹턴 야 지렸다 딱쓰고 키나 너 죽는다 두 번째까지. 와 진짜 녹턴 나한테 현상금 주고 간거 진짜 크다. 와 서로가 위민했네. 미아요 미아요. 아까 비둘기 <웃음> 비둘기 넌 그래봤자 비둘기 <웃음> 넌 그래봤자 비둘기 나 때리면 뭐해 너가 엄청 맞는데 <웃음> 너피와 벌써 5분의 1? 4분의 1정도 깎았다 와 비둘기 야 내려간다? 야, 다있다 한줌 야, 내가 커버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웃음> 나딜 엄청 세. 아케이드. 오케이. 와, 너무 재밌어.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셀폰하면 <웃음> 집가야지 이제는 너가 피하지 와봐. 오면 너 죽는다. 그 상태 그대로 죽는다. 죽는다 했지? 아.. 내가 리븐일 때는 너 오면 진짜 죽는다 했다. 아 근데 내가 봤는데 진짜 나 반할 것 같은데 누구 나한테 반하는 사람 없나? 아 뭐해 바텀 안줌 럽 쟤 뭐지? 간중 일단 무선 전멸 쏴 간중 아왜 안와 아..너무 쉽다 진짜 너무 쉬워 피나 빼야지 아, 킴다 치고, 치고 그 다음에 또킴다쳐 주고, 쥬땅 치고, 공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저기 전장 을지배 하고 아, 있습니다 아킴이야, 곧 코타 빵패다 사라집니다. 아 제발 빨리 아더 먹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무섭지 난 죽을 줄 알았지 <웃음> 무빙초도 다 했지 간다고 됐어 킬 오케이 이미 실, 실 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계속 힐 해주세요. 이제 딱 치고, 오케이 풀피 될 때까지 계속 힐. 주유소 해줘야 돼. 나이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막는 애들 아무도 없어? 나 지금 노공인데. 나이스. 아, 나 지금 노공인데? 와봐, 한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마무리 넥차 진취요 리븐갓 와 진짜 이게 바로 제리븐이죠아 진짜 이거지 아 비공식 커드라와 이게 바로 제리븐이죠아 진짜 아 이게 매드 무비지 아 진짜 너무 좋다 포탈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마무리 리븐 갓 인정 아 이거지 아.. 진짜 아 여태까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아 일단 너무 좋다 진짜 오랜만에 됐어요 아.. 님들 리본 실버.. 아 실버.. 리본 1위는 JCH 기억해두세요 아.. 이거지 레이님 안녕하세요 아레이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매드물 볼수있었는데 까비 아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 진짜 와 아, 너무 재밌다 롤 이게 롤이지 아 햄볼 햄봉롤 아니야 햄봉롤 아 미드 오케이 아봐아봐 케인 아케인들퀴나 희나 죽고싶어? 저거 그냥 가면 될거 같은데 누구냐 칼슨스인데 암살 하나 못해? 우리 역으로 가자 어디갔냐? 오? 전멸 안 써도 됐는데 뭐야 유미 어디갔어? 아, 오케이. 본 계정 실버인가요? 본 계정인데, 본 계정이 실버인데, 지금, 이 계정은 제가 국회라가지고, 제가 내일, 그, 제가 정지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일, 근데 내일 아마 저녁쯤이라가지고, 아마, 어, 언제 풀릴지 모르겠는데, 여튼, 내일 저녁쯤부터 이제 다시, 어, 그렇게 할 거예요. 음, 그렇게 이제, 랭겜 랭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어 랭겜 랭겜이라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어, 다 들어와, 죽는다, 값이 마라, 죽는다, 아 진짜 들어와, 와, 자식 들뒤 지고, 싶 어, 와저게 안다요？죽 고싶 어. 죽이고 싶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죽... 죽고 싶다니까. 펜타, 펜타, 펜타... 어디 있어? 펜타... 어디 있나? 펜타... 어디 있냐? 아 진짜... 와... 들어와! 적을 처치했습니다. 일단 넌 죽이고 싶었어. 이리로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죽이고 죽고 싶다니까. 펜타, 펜타, 펜타 어디 있어? 아 실버 1위 리븐 준치오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너 혼자야? 혼자 너나 못 막아 혼자 안된다, 너네 아... 봐봐 죽고싶어? 와, 나4 0원 모인거 싫어야 <웃음> 아, 돌아왔다 오랜만에 내 피지컬 아, 이것이 피지컬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못막가줘야지 뭐야 유미 어디갔어? 유미 타고있다가 갑자기 내려버렸네? 아 텔탐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너가 암살할 수 있잖아 뭐, 오케이 그럼 이제 먹어 아 설마 아무 님 타겠습니다. 아 갑이. 아 몰래? 먹고 미드 와, 레이님 추천이랑 절차나 하셨으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거, 어, 원래 거의 그 피지컬 보려면은 진짜, 어, 유튜브에서 아니면은 거의 별풍선 주시고 봐야 되는 건데, 특별히 추천과 절차수로 제가 통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장난이구요. 어, 일단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고 갈게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어 요거 뭘 가면 좋을까? 음 네이 님 추천 정말 아, 감사아 추천 감사해요. 피피칼라 이거 가지 시야에 들어온 애들 공속이 진짜 빨라진다고 하네. 오케이. 그럼 공속 공속 빨라질까? 평캔 진짜 빨리 되겠다. <웃음> 그다음에 거의 8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자. 와 공속 엄청 빨라 미쳤어. 안녕? 와우. 개 사기인데? 공속 겁나 빨라. 다 아, 가. 에이스로. 와우. 미쳤다. <웃음> 야. 이게 내 리븐이지 K -K 와 카라키님 별풍선, 5개, 별풍선 5개, 5개 감사해요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저, 저, 저, 저, 저. 지금부터 만약에 롤방송 보신거 없으시면 저보세요 와 진짜 그리고 진짜 리븐하면은 김치오다 라는거 진짜 저 방송 안할 때는 아니면 친구분들 계시면은 진짜 홍보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아직까지 학고 BJ라가지고 아직 인지도가 없는데 아 진짜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한번 진짜 어? 인지도 많아질 것 같네요 일로와봐 죽고싶어? 죽고싶어? 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좋탄아 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죽고싶어? 죽고싶어 들어와 안죽죠 아 이거 딱 명장 올려야 되는데 아 까비 아 진짜 누가 마음대로 콩을 쓰래 오토나 누가 마음대로 궁을 쓰래 죽고싶어? <웃음> 죽고싶어 들어와 안죽죠? 안죽죠? 아 이거 딱 명장 올려야 되는데 아 까비 아 진짜 펜타 킬 이것이 페리오 이것이 본캐 실버 리븐 거의 숙련도 68만점에 이제 거의 합치면은 69만점 정도 되겠다 69만점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아 이거지 얼마나 멋져 이거 유미한테 근데 어 팀워크 아 유미 진짜 잘했어요 오우 유미 없었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와 리븐클라스 구독 같이 가능하죠 아 3만점 와 진짜 미쳤잖아 야